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주민들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연일 집회를 벌이는 보수단체 소음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다. 평산마을 이장을 비롯한 주민 30여 명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욕설은 인제 그만 시끄러워 못 살겠다 등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탕 들고 문전 대통령 반대단체를 향해 집회를 멈출 것을 촉구하는 행진을 벌였다. 뉴시스 주민들의 행진은 마을회관에서 문전 대통령 사전 맞은편 도로까지 이어졌다. <놀람> 뉴시스 앞서 70, 90대 주민 열명은 지난 23일 소음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환청, 식욕 부진 등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은 바 있다. <놀람> 여마득 이장은 평화로운 마을의 상여소리와 욕설, 비방소음이 계속되니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주민 모두 말하기 힘든 고통을 겪